아 여기가 그 히로시마에서 제일 번화한가봐요. 네, 이런데 아케이드 있는 데가 제일 번화하긴 하죠. 뭐 일본은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쫙 거리가 있죠. 아 여기 또 구경해봐야 되겠네요. 아 저기를 한번 걸어봤는데 뭐 특별하게 볼게 없네요. 자 아무튼 여기도 좀 구경을 해 봤고 옆으로 좀 오른쪽으로 살짝 돌면 지금 제가 제등 뒤로 빠르코 백화점이 있는데 거든요 네.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뭐 이런식으로 저기 좀 짧게 저기로 쭉 가면 전차 여기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뭐 동키호테도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아 동키호테도 뭐 하도 많이 가봤어 뭐 이제는 자 제가 일본 오면 항상 먹는 여기 도자노 오션과 그 식당의 볶음밥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 방은 이쪽인 것 같아요 높은 증달라 그랬어요 넌 스모킹으로 일본은 스모킹 담배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저기 일단은 여기 열린 거야 뭐야 전망 때문에 높은 증달라 그랬는데 아 문은 이렇게밖에 안 열려요. 요게 다 그냥. 뭐 그냥, 그냥 이게 다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아요. 네, 어, 냉장고 나름 조그맣게 있죠. 그죠? 네, 그리고 침대는 가운인가요? 네, 침대 스타일 보세요. 네, 여기도 오래됐네. 일단 제가 지금 여기를 얼마 했냐면, 네, 택스까지 다 해서 하루에 한3만4천원 정도인가요? 네. 정도 한거 같아요. 하루에 여기 전실 거울 있고 화장실 아문좀 열어놔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좀 진짜 오래된 티가 나요. 커버 좀벗겨진거 보이시죠? 여기 네. 그죠? 네, 그리고 뭐 샴푸 뭐 이런 거다 있고 뭐 조그맣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아무튼 이 정도예요. 뭐이 정도 금액인데 뭐 33,400원에 이 정도에다가 이런 비즈니스 호텔 방 하나 얻는 거는 일본에서 잡는 거 잡은 거중꽤 싸게 잡은 거거든요. 아무리 싼데 가서 잡아도 4만 원대인데 그리고 캡슐 호텔이 뭐한 2만 5천 원, 네그 정도 하잖아요. 싸게 잡아도 캡슐 호텔 한번 자고 관에 들어가서 자는 거 같은 느낌이라 아막 진짜 그 폐쇄 공포증 같은 거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여기에도 그 저기 뭐야 그 캡슐 호텔이 있는데. 전 거기는 안 가기로 했어요 아무튼 여기서 보냅니다 아 지금 히로시마에서 전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차 내부가 너무 조용해서 제가 크게 떠들 수가 없어요 역시 일본 사람들은 대중교통 안에서 정말 조용해요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아, 왜냐면 결국 내가 떠들면 뭐 나는 뭐 편하고 내 목적 달성해도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 일본 사람들은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를 어 되게 안, 안 좋아 하는 거죠 아니 뭐안 좋아 한다기보다도 예의가 있는 거죠 매너가 있는 거죠 그 히로시마에서 전차를 탈때뭐 번호가 뭐전 7번까지 본것 같아요 노선이 7개인가 그 전차를 탈때 이제 뒷문으로 타시고요 뒤에서 왜 다른 일본도시에서는 뭐 아니 뭐 여기서도 버스 같은 거탈때 종이 같은 거 하얀 거 뽑거든요 뒷문으로 타자마자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타시고 내릴 때는 배를 누르면은 어서 뭐안 눌러도 뭐 매정거장마다 다 쓰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관광객들은 이로시마에 오면은 일단은 뭐이 패스 사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둡나요? 네. 요거 요 패스인데 요게 일반 그냥 히로시마 시내 안에 다닐 수 있는 패스는 하루에 5, 우리나라 돈 5천원 정도면은 무제한으로 버스고 뭐 전차고 다탈수 있어요 히로시마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산 거는 5일짜리권이고 그리고 이게 공항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왕복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한 4,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조금 넘겠죠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5일 내내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물론 나는 뭐안 타도 상관없다 그냥 어차피 주변 먹을 뭐 거도 되지만 계속 걷다가 뭐 하다가 좀 지치잖아 그럼 가끔 뭐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뭐 내가 운전하기는 힘들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패스 하나 사가지고 이런 전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해도 너무 괜찮겠죠 그죠 네. 그리고 히로시마는 저 밖에 보이시나요? 네, 한글이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. 편하죠. 야, 어느새 제가 지금 탄게 노선이 1번이거든요. 1번의 종착역이 히로시마항이에요. 항구. 그냥 아본 거예요. 전 이런 거 좋아요. 해 자, 히로시마 항구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. 뭐 여기서 또배 타고 또 어디로 또갈 뭐 수도 있겠죠. 지금 제가 탄 전차는 하나, 두 칸짜리 연결된 신형이고요 그 다음에 구형 전차도 있어요 꽤 괜찮아요 이뻐요 저기 한대서 있네요 네 기사님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가 나온 거고 일단은 한번 이제 이렇게 내릴 때 네. 제가 이거 이 패스를 보여주고 내리면 되거든요 뭐 어, 여긴 전, 전차 종점이에요 진짜 네, 1번 이제 이 앞에 거 이제 다시 히로시마 시내로 가려고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운치있다 라는 그 전차가 바로 이거죠 아 네. 너무 이쁘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옛날 사진 보면 종로에 뭐 이런 전차 같은 거 다녔고 뭐 그런 사진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은 또 전차가 있는 도시가 꽤 많더라고요. 삿포로도 네. 있었죠. 나가사키도 있죠. 구마모토에도 전차가 있고요. 네 아무튼 그래요. 여기가 히로시마 항, 그죠? 히로시마 폴트라고 하죠. 그리고 이 앞에 거는 지금 저 전차 위에 저불 들어 있죠? 히로시마 스테이션이라고. 네. 저게 이제 히로시마 역까지 가는 거죠. 그러면 네. 일단 나는 바다를 보러 왔으니까 바다나 한번 보죠, 뭐. 아 진짜 바다가 보이네 저 앞에 섬들은 아까 전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위에서 봤던 그런 섬들인 것 같아요 나름 뭐 그냥 바람 쐬러 다니기에는 재미있겠네요 자아무튼 여기서 저 섬에 사시는 분들인가 양복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섬에서 출퇴근 하시나 아무튼 이래요 네